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빌입니다 오늘은 부모님 선물용으로도 너무 괜찮은 줄기세포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인체줄기세포 배양액이 90만 ppm 함유량이 90%나 들어가 있는 스테멘셀 미미셀 제품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열면 총 14병의 앰플이 스포이드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제가 요 고농축 고용량 제품을 열심히 꾸준히 사용해 봤거든요 후기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세병째 사용 중이고요. 옆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 상태가 진짜 역대급으로 너무 좋아졌어요. 사용 방법부터 설명드리면 스템앤셀 미미셀 앰플은 나노 리포좀 제품이라서 스포이드로 얼굴에 올려준 뒤 두드려서 바르는 게 아니라 가볍게 피부결에 따라서 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나노 입자처럼 가늘게 쪼갰기 때문에 흡수력이 매우 우수한 편이거든요 바르고 나서 흡수가 빠르게 되는 편이라 끈적임 없이, 잔여감 없이 마무리됩니다 저는 기존에 사용했던 두 병은 한번 사용할 때한병 모두 사용해줬는데요 줄기세포 배양액은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세포를 촉진시켜서 피부 재생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아무래도 고농축 제품이다 보니 그 탱탱함이 확 느껴졌습니다. 피부가 탱탱해지니까 모공도 약간 늘어짐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피부가 재생되는 느낌이랄까요? 저희 엄마는 한 병을 다 사용하거나 자기 전에 고민이 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발라줬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나눠서 사용할 수도, 한 번에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젊은 분들 같은 경우 기존에 사용하는 제품과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기존의 수분 앰플과 섞어서 발라주기도 했어요. 앰플 사용하고 원래 사용하던 수분크림으로 마무리했을 때 그냥 원래 본연의 자기만의 루틴대로 기초제품을 사용했을 때보다 그 탄력감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고민 있는 부위에 한 번씩 신경 써서 발라주기. 저는 눈가. 팔자주름, 그리고 목주름 부위가 신경쓰여서 그 부분은 한 번씩 더 발라줬어요. 이게 아무래도 고영양의 제품이라서 그런지 부위별로 다른 크림이나 에센스로 바를 때가 있잖아요. 스템앤셀 미미셀은 이 5mm 한 병에 다른 제품 540병 분량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줄기세포 배양의 원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로 모든 부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부 나이는 한살더 어려졌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